이번 영상은 다군 플레이 팁이긴 한데 대리받은 계정의 전투력이 워낙 높아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클리어한 캐릭터들의 스펙입니다. 나마리에는 전부 다공 세팅으로 맞췄고요. 아티팩터 또한 공격력 관련인 공격력, 크리티컬, 속성 공격력, 보스 공격력 이렇게 맞췄습니다. 웨폰은 지금 로잘리아를 끼고 있는데 이 로잘리아로 브레이크 딜 맞추냐 안 맞추냐로 클리어가 나뉘었습니다. 역시 가짤리아죠. 목걸이는 공격력 360 증가와 물리 데미지 1.65%가 붙어있네요. 기본 옵션이 상성 데미지였는데 어 이거 그냥 윈을 줬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윈, 핵심 캐릭터이며 공격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다고는 슬로우 공격을 하기에 넬리, 타시온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넬리가 있다면 해방 무적 시간도 길기 때문에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귀걸이는 땅속속 데미지가 30% 증가하는 SSR 등급이고 목걸이는 보스딜 10%가 붙은 용맹의 공격력 320, 방어력 1000, 상승 데미지 4%가 붙은 완벽한 세팅으로 된 목걸이입니다. 마지막은 세리아드입니다. 페이시 대신에 베일라를 넣었고요. 회복량 아티까지 챙겨서 풀회복 돌릴 때 거의 안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마법 데미지가 붙은 마력의 목걸이에 마법 데미지 1.65%가 붙은 평범한 상태의 목걸이고요. 자 우선은 본손님이 들고 시작했던 스펙을 연습삼아 플레이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 본주님이 저한테 신청하신 피가 조금 당기고 클리어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요 받는 데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아 이거는 무조건 에리아 대신에 모잘리아 넣으면 깬다 해서 바로 바꾸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티팩트 하늘의 소부자가 어, 나바리한테 껴져있던 거를 윈한테 옮겼고요 마티보 때도 그랬지만 확실히 물속성은 윈의 공격력이 높은 게 클리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다고는 이 평타 공격 중에 슬로우 공격을 섞어서 쓰는데 캐릭터의 밑에 이 슬로우 장판이 나와서 지속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슬로우 저항이 100%가 아니라면 은 계속 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캐릭터 전체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백을 사용 중이라면 은더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딜량이 애매해서 못 계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타임 때 해방 스킬 맞춰서만 쓰시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합니다. �ahan lane 정리폭때 t i a t i v e s b a l n t l l e 그 e 리 i t á す다 너무 싫어. 기 있느냐?